아 마지막으로 이 섬유의복주 대장주면서 주도주죠 현이 섬유의복주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 이 감성코퍼레이션 시 총은 2,575억입니다 이동사는 의료 부분 또 모바일 부분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사업은 브랜드 스노우파크 어페럴 그리고 모바일 사업은 액티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는 의료 쪽에서 79%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감성이고 실적을 보시면 21년도 2억 원대에서 순이익이 145억으로 5,000% 증가한 이 순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3,300% 매출액 140% 상당히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그와 무관하지 않게 다른 섬유 의복주들이 이 바닥으로 가고 있을 때이 종목은 연일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덧 두배 수준까지 이제 상승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섬유의복주, 뭐 건설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죠. 섬유의복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스텔 바작이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섬유주의 어떤 그 시선이 좀옮마가는 이런 그 흐름도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카스텔 바작을 통해서 오늘은 이 섬의 의복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근 경제사절단의이 형지가 포함이 되면서 이 형, 지 관계사인 카스텔 바작이 어, 연일 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이제 580억대까지 올라와 있고 이 섬유 의복주는 계속 최근까지도 2차 전지가 급등하는 반면에 얘는 땅굴을 파고 계속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섬유 의복주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은 이 섬유 의복주의 시가총액 또 업종의 특징주입니다. 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섬유 의복주도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 여덟 개만 선정해서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의 기본 필수제가 의식주죠 그중에 의에, 의에 해당하는 산업이지만 상당히 낮은 성장성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자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지인들의 추천이나 남 얘기 어디서 뭐 얘기하는 몇개 종목을 어, 받아서 그냥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려도 자신이 물린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떨어지는 데 대응도 어렵습니다. 이런 그어 나쁜 이런 투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주식체에서는 항상 어 얘기하는 게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 같은 업종이죠. 이 분명히 이제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안 되고 같은 속한 업종 그래서 그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또 안정성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또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어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어 매수를 해야 될것 같고 또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자신이 제 물린 다음에 어 자신이 가진 주식이 이제 하락할 때만 그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검색을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확신이 없죠 자신이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줄때어 조정 기간에 이 하락하는 이, 이,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매도를 하는 이런 나쁜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주식 채널에서도 어 얘기를 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거어 물건을 살때뭐 철저히 비교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사면 사지만 주식은 그렇게 사질 않습니다. 대다수의 개미들이. 난말 믿고 삽니다. 큰 돈을 투자를 하거나 작은 돈을 투자하거나 대다수 개미들이 이제 그런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사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같은 업종의 그 비교를 통해서 이 적당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의 우복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9조 5천억 전체 섬유우복주가다 합쳤을 때의 시총입니다 9조 5천억 비중은 0.48%의 3 8 아주 미비한 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업종이 38%대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코스닥도 전체 섬유우복주를 합한 시총은 1조 8천억 0.44%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외돼 있고 또이 개미들이 거의 이제 그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 수준도 이제 낮은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 몇개 종목은 또 이런 종목에서 크게 이렇게 성, 이, 이 수익을 또 주는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흐름도 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섬유의복주 이 관련된 종목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무의 홀딩스 퍼는 2배 수준으로 섬유의복주 중에 가장 낮습니다. 원님이 어, 어이 주당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원님입니다. 시가총액 520억대. fnf가 이 섬유의복주에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조 4천억 태광은 가장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18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원이 배당 수익률이 이 중에 가장 높습니다 7%의 배당을 주고 시가총액 1,400억 패션 플랫폼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366억 공구음원 낙폭이 이섬유우복주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가지고 있는 공구음원은 부채 비율도 가장 낮습니다 시총은 이제 2천억대 수준이고 그리고 이섬유우복주 한번 그 내용과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8,820억대, 이, 가장 접어줍니다. 이 섬유의복주 중에. 물론 지주사하고, 영업무역을 통해서, 어, 이, 이 자회사가 이제 영업무역이죠. 영업이익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22년도에. 대표 브랜드가 이제 노, 노스페이스죠. 어,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어, 매출액 4조, 39% 증가. 영업이익 1조, 75% 증가. 순익 8,981억의 순익을 올리면서,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전일비 어 73만원대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대장주고 이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그 나락에 나락으로 간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가 굳건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시총은 19조 예를 보면 매출 5조대 영업이익 6천억 수익 220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 뭐, 이 예에 비해서는 한, 한참 떨어지지만, 요, 에코프로는 성장성을 높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영업이 익 증가율이 이제 600%대, 이 영업이 익 얘는 이제 영업무역은 75%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어, 그래서 이 자신이 속한 업종이 성장산업 쪽이냐, 아니면 좀 이런 고리타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또 이런 어, 이 섬유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많은 주가 상승률에서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23년 1월에 1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8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영업매 홀딩스 5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30% 얘가 8배 상승하는 동안 얘는 이제 3배밖에 상승을 못했죠 그리고 대다수 섬유들은 들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f n f 어 5조 4천억으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MLB 디스커버리 요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죠. 지금 5조 4천억에 어 그리고 지금 뭐 거래량 수준은 뭐 10만 주의 거래량이고 움직임은 이런 박스권 안에 지금 이제 갇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고 16만 원대까지를 이제 한번 찍었었던 종목이죠. 태광 산업 섬유주 중에 이제 저 PBR주입니다. 얘가 저 PBR주인 이유는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84.74% 유통지수 50만주 품절 줍니다. 한때 100만원대에 갔던 종목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죠. 이 모든 섬유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 지금 역사적 그 저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적자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7% 정도 증가한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2조 원대 원님이 어, 섬유주 중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상이었죠. 이유는 어, 자산 처분 이익 증가, 지분법 손실 감소로 인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은 이제 2% 소폭 늘었죠. 영업이익 34억으로 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만 이제 늘었죠. 이유는 이 자산 처분 이익으로 증가한 이 종목이고 어, 이얘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만 주에 거래되는 종목이죠. 중간에 이렇게 한 10만 주 이상씩. 이렇게 터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시킵니다 뭐 이런 단기간에 이런 맛집이죠 이렇게 단타, 단타를 단타할때 이렇게 크게 시세를 한 번씩 주고 빼는 종목입니다 신원 배당수익 중 상위기업입니다 실적은 뭐 매출액 13%, 54% 증가 순이익은 175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신원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와, 니카라와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신원입니다. 지금 뭐 역사적인 이제 바닷권 지금 다중바닥을 이제 거의 찍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를 더 이탈할지, 지금 카스텔 바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섬유 쪽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패션 플랫폼, 시총이 가장 낮은 내가 패션 플랫폼이고, 97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37%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지금 뭐 최고가에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전 저점 부근이죠. 그 위치 대에서 반등을 했었던 이 패션이. 공구음원, 얘는 낙폭이 엄청나게 큰 낙폭을 보였죠. 처음 시장에 이제 상장될 때만 해도 4천원대에서 출발해서 5만원대까지를 불과 세달 만에 이제 5만원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단위가 넘는 시총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고, 플러스 사이즈 여성 전문 패션 기업이 공구 우먼입니다. 실적은 영업이익 127억, 단기순이익 113억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높은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또 무상증자도 했고, 중간에. 하지만, 이제, 이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어, 평균치로 이회기돼가지고 어,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이 공구 우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섬유 우복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구 우먼을 보면 뭐 과거의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르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바로 그냥 원상태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이 이렇게 실적이 찍히면서 어, 이게 성장성을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이 섬유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뭐 세계 1위라고 해서 반드시 뭐 계속 치고 올라가서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나무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뭐 OCI 같은 경우도 어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태양광 쪽에 하지만 결국은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잠식을 해버렸고 이 태양광 산업을 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산업 경쟁사들이 등장하면서 나락계 길을 걷었습니다 어뭐 다른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경쟁자가 어디서 또 치고 나올지 알수 없는 게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잘 관찰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바다권에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 어, 또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런 쪽은 원체 그 참여자들이 적은 시장입니다 이 섬유의복주 자체는 뭐 가치 투자자들 정도 어, 그런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잘 살피면서 또 주도주 흐름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